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크입니다 제가 제이도크 채널에 영상을 안 올린 지 벌써 3개월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이 제이덕후라는 채널은 제가 피규어 매장을 시작하면서 피규어를 소개시켜드리고 피규어 리뷰를 하는 채널이었는데 점점 컨텐츠를 다양화하면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피규어 매장을 접으면서 좀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있었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피규어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점점 그 기준이 올라가면서 더 비싼 피규어, 고가의 피규어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욕심이 저에겐 너무 큰부담 감이 되어서 점점 피규어 리뷰가 좀 어려워 지더라구요 피규어 리뷰 외에 다른 컨텐츠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일뭐 육아라든지 여러가지 일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시간 할애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제이덕크 채널이 운영이 사실상 어려워 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덕크 채널을 이제 그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구요 야 일로 와봐. 제가 그동안 갖고 있던 컨텐츠적인 부담감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조회수도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덕질하는 유부남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피규어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고 다양한 서브컬처 문화를 좋아하는 유부남이 어떻게 덕질을 하고 살아가는지 덕질하는 유부남의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덕질하는 유부남 애기 아빠 제이덕후가 어떤 덕질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덕질 덕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소통 부탁드리고요 더 재밌게 여러분들과 덕질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재밌는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안녕